미라크렘 M900 UHF 무선 마이크는 앰프하고 연결이 가능하고요 5.5 마이크 단자를 입력하는 모든 오디오 장치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품을 받으시면 이렇게 마이크 두 개와 수신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은 배터리를 다 장착한 상태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수신기 전원을 켜 주시고 여기에 이 수신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크만 전원 켜주셔가지고. 전원이 켜지게 되면. 아, 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하나 하나도, 하나 하나도,